안녕하십니까 유치권 콜롬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치권 신고된게 겁이 나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공장을 혼자 입찰해서 얻은 수익에 또 수익 수익에 또 수익은 무슨 말인가 의아하실 겁니다 공장은 대부분 기계가 있죠 기계를 팔아서 1억을 벌고 또 공장을 팔아서 1억을 벌었어요 여기에 지금 들어간 돈은, 투입된 돈은 전부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을 가지고 한 3, 4개월 만에 1억을 벌었거든요. 그럼 어떤 공장인가 한번 볼까요? 경북 영천에는 금오읍이라는 읍이 있습니다. 경산 바로 옆에서 붙어서 굉장히 좀 번창한 그런 읍입니다. 여기에 옥개공단이라는 공장이 있고 이 공장 안에 있는 아담한 그 공장이 경매에 나왔는데 이 공장에는 1억 3,481만 6,415원의 유치권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1억 4천만 원 정도의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건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일단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거부감 가집니다. 자, 대구지방법원 2019 타경 112519 사건인데 경북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 46의 16번지 외 5필지의 토지가 421평 1,391.61 해배입니다. 건물이 136평입니다. 감정가 7억입니다. 6억 9,813만 4,480원. 최저가는 3억 4 2 8만6천원입니다 서울에서 저한테 공부하는 회원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주원 dni 가 이걸 낙찰 받도록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찰하는데 최저가 3억 4천 2백 8만 6천 원인데 그의 최저가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최저가의 낙찰을 받고서 제일 먼저 한게 뭐겠습니까 잔금 내자마자 을 짓는 건설 회사는 사실은 이 공장에 전부 토목을 한 그런 회사인데 토목해서 각 공장마다 이 공장 부지를 파는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엉뚱하게 유치권 을 신고를 해 가지고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치권 신고해 주는 분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든지 참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 있는 건설에 대해서 인도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인도변경 신청은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에 이 사람들 여기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서 사실관계는 우리 회사가 2020년 11월 20일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하고 이 사건의 정당한 취득자가 되 있는데. 자 유치권자한테 점유를 요청했는데 자기가 유치권자라고 하면서 점유 인도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명령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치권자가 아닙니다 한 이런 요지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생을 짓는 건설이 유치권자가 아닌 이유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 ptt 화면에 나와 있는데 2019년 10월 31일날 집행관이 공장에 나가서 현황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경매가 개시 결정이 되면 제일 먼저 집행관이 나가서 현황 조사를 합니다 이때 이제 이 공장 소유자 세입자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점유하고 있다 하고 현황 조사 조서에 날인을 했습니다 근데 유치권자는 이때 점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부에 올라간 건 2019년 10월 23일인데 이때까지 유치권자가 점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대법원 2005-2688 사건의 판례에 어긋납니다. 그 판례는 뭐냐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부에 올라가기 전에 최소한도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어야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2 0 1 5와2 0 2 5 인도명령 사건 대부분이죠. 여기에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사건에서 낙찰인은 상대방의 점유 사실만 소명하면 되고 그 점유가 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에 의한 것이면 이를 주장하는 유치권자가 소명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부동산에 관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경기부에 올라간 뒤에 비로소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 절차에서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어, 이 사건 경매 개시 결정이 2019년 10월 23일 날났고 집행관은 그로부터 8일 후 10월 31일 날 현지에 출장해서 조사를 했는데 소유자, 공장 건물 소유자 하고 세입자가 우리가 쓰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결론은, 자, 피 신청인은 유치권자는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의한 규정된 유치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136조에 의해서 인도명령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명령 결정이 굉장히 빨리 났습니다. 저는 그 지금까지 인도명령을 한 2천 건 이상 받았습니다만은 소유자보다 더 빨리 인도명령 결정 나는 건 이번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소유자한테 인도명령 결정이 나기 전에 이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 결정이 먼저 났어요. 그 먼저 났으면 어떡합니까? 먼저 집행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유치권은 간단하게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자, 법원에서 인도명령 결정한 결정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대구지방법원 결정 이렇게 되어 있죠. 어, 2020 타인 336 부동산 인도 명령 피신청인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주식회사 생활 짓는 건설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말이 뭘까요? 피신청인 유치권자 신청인 낙찰인에게 여기서 공장에서 나가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유치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장 입찰을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기계입니다. 기계가 2억 몇 천만 원 정도 감정이 났는데 대구에서는 공장 경매가 많으니까 공장 경매를 하면 중고기계상을 하는 분들이 공장을 많이 다니면서 입찰 법정에서 낙찰인한테 기계를 갖다 자기한테 팔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도 낙찰을 받으니까 중고기계 매매상 명함을 주면서 팔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분한테 파는 건 아닙니다 기계는 전부 9,900만원 이렇게 팔았습니다 돈더 준다고 하는 분이 있으니까 팔았죠 공장 건물도 역시 제가 보기한 4,500만원은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 했더니 역시 4억 5천만원 정도의 매각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판단의 중요한 점이 자 기계는 얼마 받고 팔아 지겠다 공장은 최소한도 어느 정도 팔아 지겠다 하는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공장을 팔아 주신 분도 이 공장의 전 소유자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낙찰 받은 금액을 알죠 여기 1억을 던져 돈으로 매매를 해 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공장을 사면서 3억 4 3 0 0만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90% 대출을 받았습니다 3억 1000만 원이죠 대출 받은 돈이 3억 1000만 원 입찰 보증금이 3억 3 2 0 0만원자 여기에 이전 비용 3억 4천원에 대한 이전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90% 빌렸으니까 이전 비용 설정 비용 전부 다 하면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4천만원의 돈이 들어가 가지고 기계 팔아서 1억 남고 건물 팔아서 1억이 남고 불과 이게 3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수익률이 그러니까 500% 되죠 수익이 500% 라면 연수익률은 3 4개월 만에 4개월 칩시다 1년 같으면 1500%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경매 모르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한사람이다만 수익률은 그 물건에 관한 수익률을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공장을 낙찰 받은 주원 D&I n 컴퍼니가 아주 그지 아카데미를 굉장히 많이 믿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잘 따라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천만 원 가지고 2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 여러분 좋아요 하고 구독하는 거 어, 잊어버리지 말고 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